True l 네 머리 안에 가득 나로 채우고 싶어, baby. 남자니젠 이너 나랑 더잘 어울려. Say oh. no n way, but I still love you.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, boy. Keep 어 일단은 두 번째 앨범을 녹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그리고 이번 곡이 조금 제 파트가 좀 높아요. <웃음> 그래서 약간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.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나요? 세 번째로 들어가나요? 세 번째로. 세 번째로? 아, 제일 힘든 부분을 소화하니까 네.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까? 네. 아. 더 목을 좀 풀어놓고. 네. 아, 아, 그러면 맞아요. 그동안 목 충분히 푸시기 바랍니다. 네. <웃음> 음, 우선, <웃음> 두 번째 앨범이 나올 거라고 어, 이렇게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되게 설레기도 하고, 좀목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걱정되기도 하고, 그래도 열심히 녹음을 잘 하고 싶습니다. 카밀라 두 번째 앨범 첫 번째. 어 타자로 이렇게 나가서 녹음을 했는데 소감 어땠는지 <웃음> 열심히 최선을 다 했습니다 끝? <웃음> 열심히는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열심히는 했는데 잘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<웃음> 무대 위에서 만큼은 최고잖아요 저는요 네, 좀 녹음실에서는 때만, 약간 네 추출때만 아주 그냥 자신감이 막 하늘을 치솟고 노래할 때는 그,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 노래할 때. 때는 정말 지금 자신감이 네. 지금 많이 떨어진 네, 상태다. 네, 저 진짜 마이크 앞에서면 되게 자신감이 왜냐면 노래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배우지 못해서 음, 그냥 혼자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. 좀좀어 처음에 저희 채널에 나온 게 준호 택시잖아요. 거기서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.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.. 작은 카페를 갔을 아, 때 있었던 일네 네,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꼬치꼬치 <웃음> 내가... 캐물어서 저는 네.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다다 라고 네.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믿질 않으세요 대놓 하는 뒷담화 타임 그냥 뭐가 됐든 좋아요 그냥 편하게 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<웃음> 그거 <그것도> 갖다 엄청 쪼금 엄청... <웃음> 아 옆에서 맞장구 치시는 거 보니까 있네 <웃음> <웃음> 그게 다 아니요, 맞지 않나요? 그게 다가 아닌 거 같아, 맞지 그랬는데. 어? 끝났어? 어왜 이렇게 벌써? 빨리? 벌써? 가... 뭐야? 나어떡해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내고 왔죠? 잘했어, 어호 네. 잘했어. 어, 이렇게 음. 오 이렇게 잘하더라고 이해를 잘하셨다. 넌잘 맞더라. 어, 유빈 씨 진짜 빨리 끝났네요. <웃음> 네. 오. 잘했어 잘했어 아니, 아까도 유빈씨 한때 살짝 얘기해 줬는데 네, 네, 네. 저희 채널을 제 지인들이 보고 나서 네, 네. 노래 부르는 것도 이렇게 봤잖아요 네, 네, 네. 아, 근데 목소리 톤이 정, 좋다고. 제일 좋다고 아, 막 아, 그런 맞아, 얘기를 근데. 하더라고요 와. 나도 그때 어. 듣고 놀랬어요 앞자리 듣고 어, 있는데 뭐, 응. 자기 것을 부를 때는 진짜 그 원곡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음. 뭐, <웃음> 지금 와, 해주신 진짜. 얘기에 대해서 뭐할 얘기 없어요? <웃음> 아니 언니가 이 노래를 부를 때제 톤을 고려해서 골랐다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좀 감동적이기도 음. 하고 어.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어서 진짜 몰랐어요? 네 음. 이도? 응, 음. 아, 어. 얘기하니까 알았죠. <웃음> 유나한테 맞는 톤은 아니니까요. 어떻게 보면 유나는, 유나는 높은 음을 잘 부르잖아요. 음. 고음을 아, 그쵸. 가성을 오히려 못해 유나가. 음. 근데 이거는 거의 가성으로 약간. 반가성에서 조금 허스키한 목소리 내야 되는데 유빈이가 또 허스키한 목소리가 살짝 있어가지고 허스키하면서 좀 중저음의 그런 보이스예요. 중저음 보이스여서 약간 이거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다행이다. 왜냐면 유나, 유빈이 같은 경우 랩만 했었으니까 랩, 랩, 랩을, 랩을 했던 것만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어우, 너무 생각보다도 더 좋게 들려서 다행이라서 일단은 오늘 메인보컬이 어쨌든 유나 씨가 녹음을 할때 보컬로서 오늘 제일 중요한 날일 수도 있잖아요 뭐잘할것 같은지 잘할 겁니다 <웃음> 아까 들어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어, 어아 연습할 때 들어보셨을 때? 네 제가 어. 또 연습을 많이 해요 진짜 우리 중에 제일 연습 많이 했어 아마 음. 네, 그러면 지금 부스 안에 막내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짧게 화이팅 해주세요 막내야! 넌 메인보컬이야 하나 <웃음> 둘셋 화이팅! 화이팅! m m h m